쾌롱 이거 누구야? 새로 산 장난감이 제일 좋지? <웃음> 이거 안 빠져? 이거 빠지는 건디왜 쾌롱 <웃음> 꾸겨졌어? 응? 대단한데? 이거 뭐야? <웃음> 방금 뭐야? <웃음> 아 귀엽다 들롱이 <들어가>. 요거 누구야? 제롱이네 <웃음> 이거 보여? 안 보여? <웃음> 귀여워. 이거 장난감 이거 빼줘? 건들지 마. 알아서 할 거야. 그려. 그래. 건들지 마요.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딱이요 재롱이 ISFJ인가? 모르겠는데 제롱이 큐트인데 <웃음> 빅재롱씨 <웃음>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제롱이는 큐트인데 그지 아우 귀엽다 대로 이거 빼줘 누나가? 그냥 그대로 있을거야? 너 이빨에 실 꼈구나 응? 분명히 실이 꼈구만 귀여워라 아우 귀여워 이건 무슨 표정이야? 사진 찍어야겠어 귀여운데? 어머머 사진보다 동영상이 더 귀여워. 우와, 귀엽다. 엊그저께 목욕했다고 아주 빛나는데. <웃음> 아이고, 귀여워. 제롱아 코, 코 촉촉. 촉촉. 촉촉한 거 보이나? 안 보이네. 오센데 제로민 새 장난감이 제일 좋구나 자주 사 에? 가끔 사줘야 너 좋아하잖아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참 예쁘다 예쁘다 Thank you.